자, 이제부터는 정말로 카드 해설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 이 카드가 우유곡질 곁에 탄생을 한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 여기 보이는 것이 천부경 타로카드 길라잡인데, 최근 2014년 11월 달에 서놔 놓고 카드를 못 만들어 갖고 지금 원하는 거예요 왜못 만들었을까? 일반 카드가 아니라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심리 테스트부터 숫자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운명과 운세와 그 다음에 신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을 한 카드에 다 담으려 하니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하나의 기인이다 그제. 천부의 타로 카드의 기인이 음. 이거 작년 겨울에 나타난 거야. 근데 이 기인은 길라잡이 기인이야. 음. 기인은 저 뒤에 있는 거야. <웃음> 그래서 이 카드를 그린 사람이 어? 우리나라의 그 웹툰 작가다. 나중에 어? 나오겠지. 음. 이것이 아마 세계의 명작이 될것 같아. 음. 솔직히 말해서, 음, 이거는... 정말로 세계의 명작이 될것 같으니까 로열티도 시작해서 로열티 그 많이 준다고 다 계약서까지 썼는데 특별히 또 다시 한개더어가고줄 거예요. 도장 팍찍 갖고 음. 혼자만 찍는 게 아니고 둘 같이 찍을 거예 음. 그래서 이거 이거는 특허권과 저작권과 음. 이, 이 모든 것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웃음> 자기 제작권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지 앞으로 젊으니까 아직까지 이 제작 이 권한은 한1 0 0년은갈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이런 명작이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재산일 수도 있어요 재산, 이거 우리나라의 재산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5년간의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년. 최근선 안 놓고 타로카드가 없어가지고 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카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56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6장의 카드.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숫자 심리를 푸는 거예요. 자 첫번째 우리는 숫자 심리를 풀게 되는데 숫자 심리를 풀게 되는데 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 카드 속에는 모든 색이랑 이 카드 숫자 심리에는 안 색상 심리가 들어있어요 숫자 심리와 색상 심리를 색상 심리 테스트를 하는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가 오늘, 오늘 처음으로 출시됐거든요. 잠깐만 보자고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그겁니다. 영원히 카드 총1석장의 14장이지 14장의 우리는 영원히 카드다. 여기를 보게 되면 9번까지 카드 자 9번까지 카드는 단일 그림으로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카드는 처음부터 그림과 색상과 모형과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인간카드가 되게 되는데, 자, 인간카드도 총열득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보면 요사한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카지노라든지 여러분들 트러프에 보게 되게 되면, 네 종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네 종의 트럼프 카드가 여러분들이 오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일까? 처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착각 속에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 천부경 타로 카드에, 타로 카드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카드, 하트에 부터 우리의 하투, 수투, 어?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카드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타로 카드를 전부 다 막난 이론들을 여기에 다 심은 한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는 이 트럼프 카드가 트럼프 카드가 오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조상의 그 신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을 점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사람을 이것이 하도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 때그 이슬람 문화와 동서양 문화가 교류하면서 우리는 실크로드라는 거 알죠? 예. 여기서 우리가 상인들이 막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거 돈을 얼마나 벌까 이게, 점친 거예요. 이게 점치 준 거예요. 이 점치준 거예요. 이거 고락이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런데 점치다가 거기서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나니까. 음, 점치는 사람은 점치고, 이것이 카드가 요상하니까 어떻게 돈 벌은 거 가지고 어떻게 노름을 하기 시작한 거야. 노름을 한 것이 트럼프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점을 치다 보니까, 점을 치자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그게 좀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도입한 것이 타로 카드로 변질되어 온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 속에는 천하의 천부경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풀고, 천하의 그 이론들이 담겨져 있는 이 천부경으로부터 한개한 한 개의 카드가 정해져 있어요 이 그러면 세계의 모든 카드들이 이 카드 속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카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카드가 전부터 시작해갖고 오락의 일까지 이루어졌다 하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만사 우주의 진리부터 시작했고 인생만사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의 명작이 될것 같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어번에는 이거 수고했는 우리 박원장님인데 우리 박수지 집안 아니 지금 아니고 여기는 이 그림을 그린 우리 딸입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는 우리 이기도 수진 씨인가 보다. 그죠? 이름이? 네. 어. 님 이름이? 딸 어. 어. 어. 음. 이름이 박수지이다. 그 똑같은 박수지 있네. 어. 자, 그래서 우리 박수지인데 박수번쳐 보자. <웃음> 어, 음. 하하하하하 아, 아니, 모르겠지. 아니, 우리 박 원장님의 그, 그러니까, 우리 박 원장님이 이 천부경 따라서 아, 이렇게 했는데, 네. 그냥 만만하게 오진 않았겠지. 그렇겠지.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찾아왔기 네. 때문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끌려왔겠지. 음. 그래서 이 카드는 그래서 정말로, 야, 그냥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 카드가 재패할 날이 아마 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도 재패할 것이고 카드도 재패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훌륭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딱 부탁하는 것은 뭐랬어요 이 카드 갖고 절대 점치지 마라 하는 거다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만 풀으라는 거다 그게 좀, 그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네. 그타로 자체가 그외국인데이경에타로안 그 네. 그 쓰고 다른 그 명으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원래는 우리가 이 카드를 운명 카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카드는 우리가 타로 카드고 뒤에 거는 운명 카드인데 그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모르는 말을 자꾸 쓰게 되면 접근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단 타로 카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우리가 나중에 세프 카드라고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속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타로 카드라고 나와 있지만 이책 속에는 이 카드가 세프 카드라고 나와있어요 SEHP라는 세프 카드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세프 카드가 어떻게 되면 수리 심리학에서 풀어내는 심리 테스트의 총알을 우리는 이 타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 그, 그, 그, 그, 그 이름을 쓰면 되겠네 그 셰프 카드인데 다른 사람이 뭐라는 들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 보고 외계인이라 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 통용되어 있는 타로 카드를 어, 쓰고 사람이 나가게 되게 되면 수지 심장이 보급이 되게, 되게 되면 게되 자동적으로 셰프 카드 라고 돌아가겠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운세상담 할 때는 우리는 타로 카드를 하는거예요자 그러면 자 숫자 심리 카드를 우리는 풀었을 때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1부터 9의 카드 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1부터 9번 카드의 카드 가지고 여기는 4종의 1번에서 9번 카드가 있을 것이고 이 색상 심리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그 카드가 있습니다 1번부터 9번 카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게 되면 <웃음>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기에 여 보게 되게 되면 이 칠순녀 카드라는 것이죠. 칠순녀의 카드에 보게 되면 이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들고 있는 색상이 있어요. 들고 있는 어, 물질도 다를뿐더러 여기에는 색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빨간 책을 들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는 어떻게 노란 접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이 색상 심리를 여러분들의 처음부터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는 무슨 색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운명과 논리에 따라서 완벽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색상도 여러분들이 색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색상을 자기가 인연이 되는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또 자기와 색상이 인연의 색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그 사람이 자기가 인연이 되는 색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 색상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이야기하는 나중에 잠재 심리를 푸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까지 너무 갈라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은 그까지만 가겠습니다. 그 이거 주선요. 예. 걸좀 말해주세요. 왜냐하 빨간색은 학문선요고 음. 주홍색은 또 무슨 선요고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잘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 그거는 <웃음> 아, 나중에 저 저쪽에 그, 검은 정리. 검은 얘기예요. 책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래. 나중에 할게요. 이거 이거부터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숫자 심리와 색상신리는 다 풀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선을 보러 갈 때는 내가 키포인트 색상이 어떤 색상일까 내가 어떻게 어른, 어른들을 떻게어 만나러 뵈러 갈 때는 나는 어떤 색상이 나에게 맞는 색상일까 내가 어떤 거래를 하러 가게 해 주자. 계약이나 거래를 하러 갈 때는 그렇게 우리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겠지 보험도 있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인데 내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상의 심리가 필요할 것인가? 그럼 나는 왜이 색상을 싫어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이세상을 비록 좋아할 것인가? 이것을 다 풀어내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팔주 타로 한 데서는 심리학 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교육 시일 때. 자두 번째. 자 운명 상담입니다. 운명 상담입니다. 자 운명 상담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어려움이 체제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인가? 나에게 타고 올 얼음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내가 증공을 해야 될 길은 무엇일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장사를 했으면 무엇일까?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떤 제품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모두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카드로서 푸는 거예요. 자, 운명카드의 우리는 개수는 몇개 있다고 했죠? 자, 처음에 우리는, 어? 선녀 카드, 여왕 카드, 대왕 카드, 우리는 옥황상제 카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그러면. 해, 행운의 색이 어떤 것이고, 행운의 숫자가 어떤 것이고, 행운의 색상은 어떤 것이고, 다 풀어내겠지. 내가 심리적으로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거 싫어하는 것은 어떤 다 풀고, 내 운명적으로 내 타고난 운명은 어떤 것이고, 내가 갈 길은 어떤 것이고, 할 일은 어떤 것이고, 전공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거다 풀어내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운세를 푸는 거예요. 자 운세를 풀다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 응? 어떤 걸 풀까요? 내가 지금 어렸는데 일이 잘 되겠나, 취업이 잘 되겠나, 이 궁합이 좋을 것인가, 내 인연이 내이 좋은 인연인가,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행동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다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법은 아니다고 그랬다, 그지? 지금 이 순간만 푸는 거야, 이 순간만. 타로 카드는. 이 순간의 선택했기 때문에 이 순간만 푸는 것이지 미래와 과거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타로 카드는 현재만 푸는 거예요. 현재만.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는 거다. 어떻게 왔는지 또 모른다는 거다. 내가 아무리 운명을 풀고 운세를 풀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나간 거야 어떻다 하더라도 다가올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하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명주기와 풍은주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가게 되면 오행주기다. 이렇게 미래를 미래를 풀어가는, 미래를 풀어가는 이 주기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디서 배워야 되겠나? 술이 사주와 술이 심리학에서 푸는 거예요. 심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술이 심리학으로 푸는 것이고, 이 운세 쪽으로, 운명과 운세 쪽으로 가는 사람은 술이 사주로 푸는 것이다. 오케이? Okay? 네. 자, 그러면, 이 운세를 다 풀었죠. 자, 네 번째.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가 무엇을 푼다 했죠? 자, 신과 기와 우리는 영의 강 문제를 푼다 했다. 그제? 자, 신기가 있는 사람, 귀신의 작용이 필요한 사람, 영혼의 문제가 궁금한 사람,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복합적으로 풀어낸거예요 이거는 수리 아니 수리가 아니고 카드초이스 수리법칙에 따르는 수리법칙에 따르는 카드초이스로 이 카드초이스로 우리가 풀어내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응? 하,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따놔놓고 잘 놔놓고 이 카드 몇장 뽑아. 그렇게 이 갖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되겠지? 그 그림에 무슨 그림 의미가 있을까? 자, 카드는 그 하는 현상에 수리법칙에 따라서 카드 유형과 종류와 방법과 영향이 다 다르다는 거다. 내 영어를 풀 때는 무슨 카드? 영어가 가린다는 거. 귀신과 관련된 귀신 카드, 인간과 관련된 인간 카드, 인형과 관련된 인형 카드 이것을 풀려 갖고 이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카드의 우리는 숫자 초이스법이다 수리법칙에 따르는 숫자 초이스법이다 그러면 이 숫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막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시다 자 1번부터 9번은 숫자 카드라고 그랬다 자 여기는 우리는 영혼의 카드예요 영혼의 카드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번부터 9번 카드는 숫자만 1번에서 9번까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우리는 뒷면이야 뒷면 이거는 우리가 사생도가 여기 들어어요 여기는 기운들이, 천북의 기운이 여기 들어있 담겨져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거는첫 번째는 우리는 선녀와 관련되어 있는, 선녀와 관련되 있는 이런 카드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카드는 우리는 지 카드인데, 이거는 어른선녀예요. 이거는 아기선녀가 있고 이건 어른선녀예요. 이 카드는 우리는 여왕카드다. 여왕카드. 여왕 안에는 이런 영혼의 세계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는 내가 태어나면서 맺었었던 인연법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오픈카드 할때 선다고 했다. 자, 이거는 우리는 대왕카드예요. 대왕 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연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옥황상제 카드라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조카 카드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오묘한 그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그림에는 좀 복잡하지만 이게 다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네종의 네 순번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린 영혼 카드고 이 모습이 우리는 인간 카드고 이 모습은 좀시커멓다그죠 이것은 귀신들하고 노는 카드다. <웃음> <웃음> 이게는 복잡한게 귀신 붙은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것이 인연 카드라는 거예요. 자, 이 카드 우리가 총 56장으로 지금부터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담을, 타로카드를 다할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다 물어봐라는 거죠. 여기는 뭐,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성격, 진로, 뭐, 어, 인연, 궁합, 상대 심리부터 어쩌면,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심리 상태를 풀어내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어떻게 정답이 됐어요? 이거와 현재의 심리와 나의 타고난 운명이 일치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정답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줘야 되겠나? 정답을 찾아줘야 돼. 그래야만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봉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신봉을 하면 절대 안,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타고난 건이 길을 가야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타로 가더 가지고 수시로 어떻게 내 마음이 막 변한다 이 말이야 길은 여러 개 있는데 이 길로 가까이 길로 가까이 길로 가까 이런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되겠어요이 수리사주하고 딱 나누고 지금 시기에 지금 운명 주기에 따라서 지금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길은 맞다, 틀리다, 변경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상담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로카드가 얼마나 재미나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육해갖고 인재를 양성해주게 되면, 저 뭐, 지하철, 지하도 저런 데 가면 여러분들 이, 이 카드 갖고 한번 돌려보면, 응? 이게 뭐지? 아, 본. 음. 잠 일드는 게 이래. 그래서 어? 이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8주 과정으로 체계. 여러분들이 이 체계는 어, 없으니까 교육 프로그램 8주.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8주 비매품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운세 상담하는 거, 심리 상담하는 거, 궁합하는 거, 핸드폰 번호 만드는 거, 핸드, 폰 음, 찾는 거, 우리는 뭐,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거,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까지도 여러분들은 이 카드 갖고 착착 펼쳐 나갈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샘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뭐, 한 3주 정도면 되게안 되겠나, 그지? 그래서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교육을 하고 경기교육 수지에서 신설동 하고 수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어서 안 하고요? 예? 어서안하시고 아, 이어서는 내가 그 어, 일반 강좌는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하면 된다. 수지 가야 됩니까? 아, 수지는 또저 둘이 저 수지 원장님이 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 가야 됩니까 수지까지? 아니지 아니지. 그냥 그 가르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제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올 필요 없잖아 그쵸? 가르치시라고요. 특별히 또 2주간 이, 이, 이 또아 뭐, 그거는 뭐, 서울에서 서울에서 거. 지금 이제 그 거기에 이 교육에 참여 안한 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2주 간경 하는데 모자란 사람들은 거기 와서 들으라는 거다 음. 알았지? 그거는 모자란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왈가왈부 할 그런 계선는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한 이, 이, 조직과 근거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구조다.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놨다가, 준비를 해놨다가, 오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교육원들에서 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어저께 되면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